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. 애들 이거 어떻게 와서 혼자서 다 찍었대. 진짜 대박이다. 역시 진짜로 이것만 찍어도 멤버들이 고고 차이가 크구나. 너무 너무 좋고 너무 영광이고 뭐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쑥스럽네요. <웃음> 어고나게 만들고서 이렇게 무하면 어떻게 멈추지 않는 웨이 주변은 너무도 조용해 내고내뭘여주면고민매저 바다 너무 다 괜찮은데요? 오못 고르겠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왜 이렇게 잘 나왔지? <웃음> 요 근데 네개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제가 오늘 개인 화보 촬영을 또 처음으로 해봤는데요. 개인으로 한다는 자체가 되게 새, 새로운 경험이고, 재밌기도 했는데, 또 멤버들의 부재가, 어, 또 크긴 하네요. 그래서, 왜 멤버들이 혼자 개인 스케줄 갔다 오면 힘든지, 너무나도 알수 있는 시간이었고, 창마도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, 저는 전부 다좀 너무 만족스럽고요. 이제 캐럿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참 궁금하네요. 그리고 또파스트로 6월하고 집에서 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캐럿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